제71조 총회의 소집 총회의 소집은 1주간 전에 그 회의의 목적 사항을 기재한 통지를 바라고 기타 정관에 정한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제72조 총회의 결의 사항 총회는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한 사항에 관해서만 결의할 수 있다. 그러나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제73조 사원의 결의권 제1항 각 사원의 결의권은 평등으로 한다. 제2항 사원은 서면이나 대리인으로 결의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3항 결의권의 평등이나 서면이나 대리인으로 결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규정은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74조부터 제76조까지는 우리 시험에 출제될 것 같지 않으므로 지나치겠습니다. 제4절 해산 제77조 해산사유 제1항 법인은 존립시기의 만료, 법인의 목적의 달성 또는 달성의 불능 기타 정관에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파산 또는 설립허가의 취소로 해산한다. 제2항 사단법인은 사원이 없게 되거나 총회의 결의로도 해산한다. 제78조 사단법인의 해산결의 사단법인은 총사원 4분의 3 이상의 동의가 없으면 해산을 결의하지 못한다. 그러나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제79조 파산신청 우리 시험에 출제될 것 같지 않으므로 지나치겠습니다.